동원아 <웃음> 발 여기 있습니다. 야, 아니면 이제 넣어야니다지겠 덕분에 투샷을지숙은미이라고 해요. 갑자기 나가면 어, 어, 어. 혹시 데재못 저한테. 로 그때. 샷샷샷샷샷 어, 려주고 엄마, 너무 아나 너무 웃네. 웃겨 가지고 제방입니다. 지금 제방보다 훨씬 좋은, 좋은 것같은요 원래 이거야. 아 지금은 응. 제방이었군요. <웃음> 아, 무엄를 네. 보고 있더라고요 재밌어 가지고. 시가 우리 이런 걸 좋아해. 어, 어, 어 굉장히 향이 좋아. 뭐. 어, 한번 열어봐. 향이 너무. 빨아가란드가 모요브라가 좋잖아. 그래. 설탕하고 꿀이 들어갔어. 네. 어. 어. 어, 어 스가어 모욕할때마다 엄마 생각해 응. 응. 응. 응.